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이자 보컬 트레이너 주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컬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교 이전때만 해도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명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, 왜 보컬 트레이너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 맞아요 슈스케!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컬을 나도 해보면 가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아, 나도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지?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, 보컬 트레이너라는 그런 직업명이 엄청 생겨나면서 이 용어가 조금 엄청 익숙해지고 많이 뜨게 된것 같아요 자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? 사실 음악 관련 안한 분들이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음악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악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인맥들이 많이 생겨 있으니까 네, 유희재님 네.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? 호흡 연습은 어떻게 해요?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는 발음을 할 거예요 네. 앞에 다트 꽂은다고 생각하시고 잭 하듯이 잭 하듯이 아네빼곰 TV 님쌤 뭐,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불경도 가능할까요? 네 트로트 아 제가 트로트 제가 원래 성악 전공이거든요 여러분. 엄마 나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. Nope. 못해서 죄송해요. 노래할 때 발음이 안 돼요. 우리 동해물과로 쳐봅시다. 동해물과 보이는 대로 부르시면 안 돼요. 들리는 대로 모음을 많이 분리시켜 줄 거예요. 동해 해라는 소리 들리시죠? 이런 모음들을 열심히 남기셔야 노래를 잘하실 수 있어요. 입이 작아서 그런지 노래를 못해요. 입을 벌리실 때또 하나의 팁 상악과 하악이 분리되는 이 뼈를 만지셔서 이거 분리시키면서 노래하는 연습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. 목관리 어떻게 하세요? 목관리는 필요 없어서요 <웃음> 젊으니까 야식을 꼭 드시지 마시고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몇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으면 효과가 가장 클까요?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라 열망과 알아들을 수 있는, 인지할 수 있는 나이때부터 일찍 시작하면 사실 제일 좋죠 일단 아까 디즈니 노래 OST 듣고 싶어요 했던 분이 있으셔서 알라딘의 다운? 어, 홀리월드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, shimmering, splendid. Tell me, princess, now when the jewels t let your heart decide. Oh, new world. o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네, 이때까지 여러분 같이, 어,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어, 유튜브, 어, 지금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구독해주시고,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